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오 t v 입니다 오늘은 대만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만이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죠 타이완, 대만은 남중국해, 중국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나중에 이제 중국이 대만 쳐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대만을 합병하려고 한다면 어디를 먼저 공격하게 될까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대만의 영토는 어디까지가 대만의 영토일까요 대만 여행가본 분들도 많으시죠 대만의 영토 어디까지가 대만의 영토일까 여러분들 혹시 맞주열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열도라고 하니까 분명히 섬일텐데 맞주열도는 어디에 있는 섬이고 어떻게 생긴 섬일까요? 구글에 맞주열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맞주열도인데 좀 화질이 좀안 좋긴 한데 이 여기 보시면은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섬들 있죠? 이게 지금 대만 영토로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셨나요? 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중국 바로 코앞에 있는 섬이 이거 대만 영토예요 현재 근데 중국은 대만을 국가 자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섬들을 지금 대만이 시료 지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섬들부터 차지하고 시작하지 않을까요? 맞주열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 코앞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 푸저우시 바로 앞에 있는 섬이 섬들이 맞주열도인데요 보시면은 맞주열도는 대만 본토에서 대략적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근데 이 지금 바로 앞에 중국 본토거든요 중국 본토 푸저우시입니다 푸저우시 외곽 경계에서는 맞주열도까지 56km 정도 밖에 안 돼요 중국 본토 바로 코앞에 있는 이 섬들이 대만섬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주열도입니다 지금 이마주열도를 제가 왜 찾아보게 됐냐면요 최근 은 아니고 좀 된건데 니케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니케이아시아라고 하면 일본경제신문이죠 니케이 라인 뭐, 인더샌 뭐, 기사 내용을 보면 중국이 맞주열도 바로 앞에서 준설 작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밤이면 은그 불빛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바로 코앞에서 작업을 해서 이섬 주민들이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이맞주열도 앞에 와서 그런 준설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맞주열도의 북쪽에 있는 섬들부터 한번 차례대로 보면서 내려오겠습니다 어 그냥 평범한 섬이네요 여기 제일 북단에 있는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섬인 것 같아요 여기도 작은 섬들이 또 있고요 여기 이 섬에는 작은 활주로도 하나 보이네요 아무래도 중국 코앞에 있는 섬이다 보니까 군사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섬도 상당히 요새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마을도 보이네요. 이런 분데 뭐냐? 작은 섬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여기가 대만 땅이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에바항공이 대만 항공사잖아요. 플러스 886은 중화민국의 국제전화 나라번호입니다. 중화민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완, 대만이죠. 타이완 컨트리 코드 486. 여기는 대만 땅이었습니다. 나만 몰랐어요. 너무 놀라운데? 보시면은 여기 항로도 이렇게 나오네요. 대만 본섬까지 이어져 있죠. 이룽시에서 배가 다니고 있고 여기도 섬이 있네 중국 푸저우시 바로 앞에 있는 이 섬이 대만의 섬이었다는 거 저는 몰랐어요 아 여기가 좀이마주열도의 메인... 메인 섬인 것 같아요 활주로를 아주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마주열도의 공항인데요 방비행기 같은 작은 비행기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섬의 인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겠죠? 여기가 맞주열도의 유삼입니다 이 남쪽에도 이런 암초같은 작은 섬들이 보이는데 물색을 봐서는 소심이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와서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 거겠죠 위성 사진상에도 배들이 많이 보여요 중국이 와서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코앞까지 와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중국 본토죠 마주열도와 중국, 본토가 이렇게 가깝습니다 이 대륙 연안에서는 이섬들까지 제일 가까운 곳이 이쪽으로 보이는데 여기 몇 킬로미터나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여기서 9km 밖에 안 돼요 본토 제일 가까운 곳에서 이 대만 맞주열도의 가오덩 섬 섬이라고 해야되나? 이 섬까지 9km에요 9km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거 바로 접수할 수 있겠죠 대만의 맞줄열도 섬들은 개발이 하나도 안돼 있는 반면에 여기 중국 쪽은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어촌마을의 모습입니다 어촌마을이 아니라 이거 엄청난 도시네요 여기 이 9km 떨어진 중국 쪽 해안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배들도 많고 고시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음, 양식장인 것 같은데 스케일이 장난 아니네요 역시 네. 중국이야 이러면 바다 오염도 상당할 것 같은데 정말 배들이 간신히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통로만 남겨놓고 엄청난 규모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징글징글하죠 중국 양식장 스케일 물 괜찮나 모르겠네 이거 엄청 오염됐을 것 같은데 지금 맞주열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 이 지역인데 여기 무슨 군사시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 같은 게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시커먼게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 해안 절벽 위에 있는 이게 군사시설 같은데 위성에 노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위성 사진상으로는 까맣게만 보이는데 당연히 군사시설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마주열도에서 푸조우 섬이 밤에는 불이 환하게 보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대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섬에 미사일을 갖다 왔다는 기사가 있네요 대만의 이런 최전방 섬들은 요새화가 진행되어 있다고 합니다 섬 전체가 군사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이 중국 푸저우시입니다 강을 따라 내려오면 바로 남중국해와 만나게 되고요 그 바다를 조금만 건너면 대만 영토인 마주열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중국 쪽 해안 방 하구에 보면은 바지선 같은 게 정박이 되어 있는데 이 배들이 가서 전설 작업을 하는 걸까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근처에 공항이 있나봐요 아까 보니까 이 중국 본토 앞에 위치한 대만의 섬들이 세 군데 정도 보이더라고요 다른 곳은 또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섬도 지금 대만 영토예요 우추향이라고 나오네요 이런 군사시설도 보이고 어, 이 섬도 요새화가 되어 있는 그런 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섬들이 어떻게 대만 용토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뭔가 방어 시설 같은 거를 해놓은 것도 보이고요. 이 섬은 위성 사진으로만 봐도 군부대 느낌이 많이 납니다. 는 배를 좀 안정하게 정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파놓은 시설 같아요. 26km 정도밖에 안 되네요. 사실은 마주열도보다더 중국 본토와 가까운 섬이 있었어요. 바로 진먼 포격전으로 유명한 진먼도. 금문도라고 해야 되나? 중국말로는 진먼다오라는 입니다. 과거에 진먼 포격전 이라는 그런 전투가 10년 가까이 벌어졌다고 해요. 진먼도에서 중국까지는 3k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반면에 타이완 본섬까지는 200km 가까이 떨어져 있다고요 해 지금은 진먼도랑 중국 본토 사이에 그래도 몇 번씩 배가 왔다갔다 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양쪽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이것도 영향이 있겠죠 저같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진먼 포격전 1958년 8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먼섬에 주둔하고 있던 중화민국 국군에 대해 중국인민해방군이 포격을 가했다 진먼 포격전에서 47만 발이 넘는 포탄이 사용되었다. 포탄을 재활용하여 시카를 만들 판다고 하네요. 지하 비행장도 있다고 하네요. 진먼 포격전이 있었던 금문도는 섬 전체가 요새처럼 돼서 지하로 다 연결돼 있다고요.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아마... 첫 번째로 중국이 바로 접수하게 될 그런 지역이 아닐까 주축이 됩니다. 지금은 중국 쪽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넘어온다고 해요. 엄청난 수의 포탄이 떨어졌던 금문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